이 박스! <웃음> 야, 어 가, 가, 꿀, 꿀! 네, 제가 오늘 템 박스를 받아왔는데요. 오늘은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자, 뭐가 들었냐면. 봐요. 아니 쇼팽 일하네요 아, 하지 내가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 재밌는 거 하시니까 어늘도 뭐야. 박스 쌓이네요. 오지 오지 아니 템 박스 이거 6플러스에서 갤럭시노트 사전 구매하면 은 중간 한정판 박스예요 100명한테 오 리미티드 이 아니 이게 10가지가 들어가서 이게 박스 이런 느낌인가 유는거 아니겠습니까? 안 그래요? 자 이제부터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이 리뷰 상자를 리뷰용으로 좀 받은 거라서 실제로 받을 상자는 여러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리뷰를 하나씩 해볼텐데 요거는 보조배터리 선배비싸사습니까 아니 아직 안 먹었죠 밥 먹고 오시면건 어떻습니까? 이거 다 끝내고 네. 먹자 아밥 먹고 오자 딱딱 딱 100초 안에 끝낼테니까 이거 다 끝내고 먹자 어때 어때? 아 콜! 콜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 혜택이 어, 저 옛날에 이거 한 달짜리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짧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음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광고도 스킵되고 오프라인으로 동영상도 저장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VR 헤드셋인데요 갤럭시 노트 10만 있으면 VR 게임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<웃음> <될수 웃음> 이 VR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시려면 5G 슈퍼 플래티넘 요금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요 다음은 보조배터리인데요 무선 충전이 됩니다 오자차산화평명아르텐 충전 음. 자 다음 다음은 갤럭시 노트 10을 좀 편하게 쓰시라고 드리는 3종 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스마트톡 요즘에 다 쓰시죠? 그리고 또 거치대도 나왔고요 이거는 쿨러인데 어, 스마트폰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음, 파란색 좋네요 영화의 매건 애매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?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? 아, 영화는 좋아하는데 이 갤럭시 노트10에선 받는 거잖아요? 노트1 0은 화면도 크고 5G가 되는데 굳이 영화관에 간다? 아요것거좀 애매한 거지 너무 광고 찍는 거 아니에요? 광고주님 이거는 U 플러스만의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쉐어링 쿠폰은 U 플러스 가족끼리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월 50GB까지 쉐어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,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오, 물음표가 써있어요 이게 그렇키 들어온가봐요 랜덤박스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갤럭시 버즈 아니요 이거 진짜 버즈 나왔네 이거 다른 분들의 템박스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 끝났어 됐어! 아 근데 진짜로 백초가 짧았어요 다해자야제 느낌상 갤럭시 노트10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느낌? 맞아요 u 플러스1 박스에는 이렇게 스마트한 생활의 필수품 10개나 들어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이 갤럭시 노트10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U플러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는 게 너무 많어이 모든 것들을 오직 U플러스를 통해 갤럭시 노트10 개통하신 분들께만 드린다는 점꼭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을까요? 아, 너무 고생했다. 쳤잖아 고생했다, 아 고생했다. 뭐 먹을까? 김치? 돈가스? 부찌개 유플러스와 갤럭시 노트 10이 만나 포텐 터진 다이한 혜택 알고 싶다면 여기 방문하세요.